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라스트 맨 썸데일 빠빠빠빠빠 오늘은 이제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다시피 아시겠지만은 우리 닉네임부터 스포가 돼있습니다 제 초기 뭐냐고 <웃음> 네, 상대방의 털을 밀어버리자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는 캐릭터들의 얼굴처럼 맨들맨들하게 만들어버리자 라는 주제로 오늘 브라질리언 빵을 걸고 라스트 맨 스탠딩 한판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초기가 잡초 제거하는 건가? 그렇죠 난 뭐하지? 열개의 가닥 마지막 입새 이런 거에도 괜찮겠다 이제 밀릴 거니까 고추절 당기는? 어? 이거는 털이 아니고 <웃음> 근본적인 걸 민다는 거잖아 몇판몇승 다섯 판 이기는 걸로 가죠? 오전 어. 먼저 내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지 어어? 갔어 갔어? 갔다고? 아무도 없어 야 360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야 이건 고프로로 확인해도 없어 얘네들 원래 털이 없었구나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 이제 그 일단 룰 설명 뭔지 알죠? 요 노란색 기둥이 보여요 요 안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동 속도가 떨어지니까 주의하시고 그 전에 상대방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러트려 버리면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내가 너의 털을 잘라주겠어 사플해야겠다 소리 지금 최대로 들려, 올렸거든? 이게? 너 지금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가만히 있지 지금? 아니요? 완전 가만히 있는데? 아닌데? 지금 키보드 자꾸자꾸 이렇게 이렇게 꼼지락대는 아하. 소리 다 들리거든요. 아 이거 페이크 몰라요 페이크? 당신이 먼저 선빵 하시죠. 오오오 봤다 no. 봤다. 저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거 이미 봤다. 아, 본 거다 본거 봐. 봤다 봤다. 빠지 너? 아니 휙 소리가 안 났는데? 안 났다고? 뭐지? 나 사플 소리가 작은 건가? 아 부라치지 마시고요. 아까 음. 전한번 봤어. 그거 알아? 브라질리언에 대한 정복 본적 있어? 어? 브라질리언은 본적 없지만, 네가 이제 어떤 점을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 봤어? 아니, 봤냐고? 그거 모잖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어. 어. <웃음> <웃음> 아, 이거 <진짜> 맞았구나. <웃음> 이 go here. Okay, chance. You okay? I'm a tenway, okay? Listen, that's it. w h 뭐 t That's 야 h 좀 t What? I don't 아왜 이렇게 아 붙어있는 거야? 이게 피지컬이니까 봤어 누나? 어? 당연하지 아니 내가 옆에 숨어있던 거 봤냐고 어우 유스스 지금도 볼수 없는 느 다이다이 떠야죠 다이다이 해? 해야지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이벤트쟁이다 이이 개자식 이리와 그 캐릭터 마냥 면봉처럼 만들어버리겠어 야 일단 불... 우리 매너있게 우리 일단은 알았어 만나서 일단 악수 어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 미쳤네 씨 오취. 어, 너의 궁댕이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왔다 왔다 왔다 왔 왔다 왔다 오오아 잠깐! 자 가자 가자 가어 가자 가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 왁싱을 왁싱샵 가서는 하는 거지. 응. 어. 집에서 하는 건 아니지. 집에서 해줘. 내가 니터에기 네 한올름을 잘 밀어줄게. 어어 어, 이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맹둥맹둥하게 만들어줄게. 데비스콘 <웃음> 광고 찍게 해 줄게. 어, 광고 찍으면은 할지도? 야개 많네 여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여기네? 어 <웃음> 뛰어다니네 저기. <웃음> 멈추셨어. <웃음> <오야>! <웃음> <웃음> 와! 와 이게 안 맞아? 후! <웃음> 후! <웃음> 자, 자, 자, 자 휴전 휴전 잠깐 휴전x2 휴전 오케이 휴전, 휴전. <웃음> 너 뭐해? 야이 자식아! <웃음> 휴전 이야왜와 <휴전이라며. 웃음> 이런 더러운 짓을 하네 아니 같이 보긴 해야 될거아 <웃음> <거냐? 웃음> <웃음> 들어가 봐라아그런데 봐라. 같이 봐 아! 오케이 아 뭐야 이거 오케이 어? 뭐하냐고 <웃음> <웃음> 야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후! 꼬우면 니도 들어오든가 <웃음> 야, 아, 이건 아니지. 야, 노른자 안에 흰자가 들어가는 게 어딨냐. 어? 아, 나 갈게, 갈게, 갈게. 우우우우, 한대 맞고 가. <웃음> 흰, 흰, <어떡치? 웃음> 노른자는 임마 흰자를 이길 수가 없다고. 뭐야, 어. 뭐야? 어. 어. 해? 어, 해, 해. 함까? 해, 해. 수영 먼저 한번 즐기고.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이거 내가 조작법을 알아왔어. 뭐해도 버저리야 혹시? 하면은 빨리 뗄수 있대. 해봐 내가 알려줄게. 웬오 엔. 가 이거 있네 멍청이 일어나. 훠 멍청이는 너지 새끼야. 훠쳐! 아만 아, 봐줘라. 야너털 그렇게 중요해? 어. 짱 완전 대박. 머리에 털이 없으니까 거기 털로 이식하는 거 어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웃음> 어때? 나는 머리털이 많으니까 길이잖아. 전쟁하겠다, 야, 머리에서. <웃음> 그 길잖아. 당신하겠다야 뭐리지 신중하게 가겠어 진짜. 어? 어? 아 설마, 설마. 왜, 왜, 왜, 설마 왜? 설마 이거겠어? 어찌 그거지? 설마. 그거지. <웃음> 와, 진짜 이거였네? 오, 너 진짜, 진짜. 오유. 아, 이 개. 반반 정도는 저, 도 뭐. 아, 이거 말고 그 윈드밀맵 해줄게 내가 그러면. 아 진짜 분량도 안 나오고 아내털 어떡해 5대2 근데 이거 너무 싱겁게 끝났다. 그랬는데? 아, 그러면은, 3판 2선승 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2점을 따낸다. 그럼 비키니 라인까지로 봐줄게. 어. 아, 근데 난 미는 김에 확다 밀고 싶은데. 아, 그래? 응. 아, 그럼 여기까지 아니, 하겠습니다. 이봐이렇게해놓을 3판 2선승에서 내가 2판을 이긴다. 너도 같이 미는 거야. 부로 동반, 브라질러, 왁싱. 세계 최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뚜뚜뚜뚜. 그러면 은 진짜로 안주랑 술을 네 돈으로 사세요. 한판 줄게. 그럼 딱한판 줄게. 4대2로 다시 바꿔줄게. 어때? 안주랑 술? 응. 음. 소주 값 요즘 오른 거 알죠? 그니까. 러오케이한판 아, 아, 오케이. 더? 오케이. 원코인. 아유, 감사, 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원코인으로 감사합니다. 5만 원을 태워? <웃음> 얘 마음이 편해. 난 3코인이나 있거든. 진짜 신중해야 된다. 어! <웃음> 어? 너너너너너너 너, 너, 너, 너, 너 혹시 내버으로 봤지디? 국토후문입니다 네? 실력입니다? 아니 어이가 없네야 어! 이거는 이거는 운도, 진짜 더럽다. 운도 실력입니다. 이거는 <웃음> 서로 말좀 하죠 우리? 아나 어디 있는지 알것 같아. 아, 어디인데 어디데 저거 지금 서 있는 거 제. 어, 해봐 해봐. 아그 근처에 있구나. 서 있는 애. 어딱 하나 보이네. 수상해. 어 수상해. 완전 수상해. 어 얘가 저렇게 움직였던가? 얘 얘네는 무슨 음, 수상해. 수상해? 얘들 왜 이렇게 스탠 무빙을 하니? 어? 어? 왜? 왜? 왜? 아 이거 참.. 왜? 저런 움직임.. <웃음> 쫄리니까 막 다리 위에서 막못 움직이겠어? 다리 내려왔어? 네 심리 상태로 막 그렇게.. 어? 어 그런 심리 심리야! 어? 어? 아 <웃음> 그런 상.. 그런 수급 안 좋아요. 뭔가 이 수상한 짓을 한거 같은데? 아 진짜 수상해.. 지금 어디쯤.. 어디쯤 있니? 나? 다리. 사람 많은 쪽 있니? 다리 있어요 다리. 어어? 어? 확실해? 어 완전 다리. 저건가? 지금 다리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발 지금 제발 털 흘린다고 야너 지금 신중하구나 봐줄 생각 없어? 아내털 얼마나 길러온 건데 이마나길는데 아 <웃음> 26년이요 <웃음> 야 머리카락을 두 달만 길러도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난 야이. 아직 아기지 야 1년 더긴 너가 잘라야 되지 않겠냐 어? 혹시 나오니? <웃음> 아왜 이렇게 다 이렇게 어? 들러붙어 와어 들러붙었어 많이 붙어있나봐 지금 뭔가 사람이 많이 죽어있는데 이쪽 왜 이러죠? 거짓말 치지마 절반은 네가 한 거잖아 굶으면 돼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어어 숨어야지 그치 그치 그치 야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으차! 와 이게 아니라고? 우와 야이이 사프를 이, 이, 이 완벽했는데? 너 그렇게 함부로 막 쥐고 다고도 되는 거야? 안 되겠죠 생명은 소중한데 그치 안 되지 그래서 어디쯤에 있죠? 아니 저쪽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이렇게.. 어? 어? 죄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피 봐야겠어? 어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아무리 컴퓨터라지만 응? 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냐고 아니지 아니지 있었어? 덜컹 나더라고요 아! 덜컹! 앗! 아! 아! 아! 응, 도시락입니다 yeah.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김계정의 아내분께서는 아, 아쉽게도 26년 동안 함께한 4,600가닥의 <웃음> 털들과 털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털바야? 네 예, 그렇게 끝내도록 하죠 하나 둘셋 털바! 털바! 네 머리에 심어줄게 내 거. 카운팅 털바! <웃음> 2,600모! 아, 아빨 유바 유 아무것도 없는 음모 음모 아, 야이미 와 하지 말라고 그래 u You suck! You suck! You suck! y o 요 suck! You s u 요 k You suck! You